안녕하십니까 부평구청 뉴스 마리엘입니다. 오늘은 2021년 부평구에 바라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리포터 마리엘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마리엘 현장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현장에 나와 있는 리포터 마리엘입니다. 많이 추우시죠? 아네 오늘 날씨 많이 추워요. 시민들은 어떤한 소망을 담으셨나요 네, 날씨가 추우면도 어느 국민들이 인터뷰에 많이 응해 주셨는데요 한번 인터뷰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라 전체가 힘든 상황인데 아무래도 집단으로 행동하는 건좀 상관없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부평 쪽이 그 번화가로 많이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집합하기보다는 각자 생활을 하되 좀 아무래도 집에서 얌전히 있는 게 아무래도 방역에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많은 행사들이 시수되기도 했었는데 내년에는 방역이 많이 돼서 완화가 된 다음에 정상적으로 모든 축제들이 다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저기 부평구에다가 저희 저기 구민으로서 바라고 싶은 건요 부평 우리 문화의 거리 여기 좀 활성화 좀더잘 되길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오래 못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다 정확 다 해주시면 해, 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저희 소상공인들 항상 많이 도와주시는데 어, 좀더 많은 거, 어, 예산 같은 거 짜서 많이 더 좋아질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풍물축제나 이런 좀 축제들이 많이 안됐는데 진행 안됐는데 내년에 좀 더잘 준비해 주셔서 더 재밌는 행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플리마켓 같은 것도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어, 내년에는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플리마켓도 많이 활성화돼서 친구들이랑 구경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고 했는데 어, 빨리 코로나가 취소되면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즐길 수 있고 스무살 어, 올라오는 사람들도 많이 놀수 있는 거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어, 올해는 어.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더평에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에 사람들. <웃음>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의료진 분들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의 인터뷰를 들어보셨습니다. 국민들의 소망처럼 내년에도 부평구가 더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포 속에서 시민들의 인터뷰를 하느라 리포터 마리엘이 수거를 했네요. 코로나19로 시끄웠던올해를잘 넘기고 국민들의 의견대로 내년 2021년에도 또 활기찬 부평구가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뉴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